어? 언제 왔어? 야, 너 가면 나 있지. 노래해. <웃음> 노래해. <웃음> 뭐야, 뭐야. 노래다안 해. 아, 그. 응. 아, 그뭐 해? 비디오. <웃음> 아, 알았어. 아, 너, 퍼 잘했잖아. 왜안 해? 해? 네? 응. 음. 하 둘, 셋. 아, 둘, 셋. 하 둘, 셋. 하 둘, 셋. 하 둘, 셋. 아, 둘, 셋. 하 둘, 셋. 아, 둘, 셋. 이거 또 둘, 셋. 아, 둘, <웃음> <너의 미팅. 아랑. 웃음> 어때재밌어재미 없어. 재미 없어. 응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! 여자 친구 반대 템이 없때리오야어 물고기 어어맛이겠다이거어먹어먹어맛있어이제 <웃음> 물 먹어 싶어. 음, 물사 먹어. 로스 또 찍자. 그래 더 찍어. 음. 자, 자 잘의 사진 아직 있어. 인스타그램 사진만 꽤. 아슬. y yeah, e w i s p e n d uh, so many uh, money so I need uh, one amazing gorgeous uh, Instagram photo. 아슬. Um, you t r i <웃음> 어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h o <웃음> 하지만 다낭이 더워 아... 야 다낭이 더워 그럼 나 여기 왔어 그럼 또 더워도 오케이. 아 진짜 갈데 없어 고트도 마이 호흡 없어 웨싱머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가자 호지. 버스? 아, 응. <웃음> 왜 그래? 야 카지. <웃음> <웃음> 됐죠? 동영상이야. 어 우리 여기 왔으면 너무 행복해요. <웃음> 해이 아저씨 가 누가? 누가? 누가? 누왜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누가? 어가가가 누가? 누가? 어가 여길로. <웃음> 암 아니야 뭔가 이상해. 플레이. Uh 플레스 -huh. <웃음> <웃음> 같지 플래그? 플래그? 턱 네. 아저씨 이거 마있어요 뭐? 5달러는거 아니에요. 이거예요. 아, 뭐, 한잔 줘? 어. 한잔 줘. 아, 한잔 줘. 아가씨가 이쁘니까 한잔 줘. 오, 오, 오.